Music 뭐지? 기다림의 연속 짜잔 자연스 세상과 할 거예요 어어 디디 오 어색하다 보자. 먹 <웃음> 시문육건 예쁜데 그치왜이쁜데어다했지 어? <웃음> 네, 네, 네. 다른 반찬도 볼래 도구절이? 아, 아, 아. 나는 콩나물 먹을까봐, 이거. 숙주야, 걔는. 숙주야? 콩나물 먹자. u b j e c t Subject. Subject. s u b j e 이 t Subject. 이거 b j 이 c t s 예요 j e c t Subject. Subject. 이 u b j 콩 c t s u b 이 e 콩. 음, 맛있는 콩이네. 진짜 맛있어 아, 안 네. 먹어봤어 맛있어요 강남 콩고는 더 맛있어 이거는 불리고 이러는 거 아니죠? 아이뭐 아니, 아니, 뭐, 이게 국제인데 뭐 말이야. 그냥 그냥 밥에 둬도 돼. 요어 여기 나가지 마요 봐요. 네. 떡볶이 1인분 순대 1인분 소장해주세요 네. 아, 잠깐만 이거 목이야? 목밥에 먹는다 아, 맛있겠다 사장님이 저도먹는래어 이거 목밥 한개 주세요 목밥하하드려요 맛있게 숙었다밥 아 목밥 많이 주 원에. 이 하나 주세요 네 껌덩도 맛있고다전해 <웃음> <웃음> <목소리> 생선은 어디는 데? 이알없죠알 m glad I'm 있어 a d I'm glad I'm dead. I'm g d I'm l e e 아 그래요? 음, 나중에 살아요 통닭스 이제 찢어줘 암흐나? 제발 온도어머? 응. 복스 오다가 육혀보자 통닭스 어머 떡볶이랑 순대랑 만두... 뭐야 얘는? 만두 튀김이야? 만두구이 그 환타랑 식혜 좀 딱딱한데 또기. 딱딱이라. 좀 딱딱이 좀음 더. 조금 어려운 이거야지. 아침부터 체킹 경기 사왔어 뭐야? 커피 아 식으면은 음, 음. 잘안 음, 냄새 나더라고요. 응 커피 잘안탔어나나난근 냄새 안한게 좋아. 평 음. 흰색깔. 좀큰거 마시멜로 사왔다. 그거 그래. 왜 샀어? 먹고 싶었는데 한번 먹어 본지못 했는데 이끌려서 먹어 먹어 그래서 그럴려고 샀어. 내건쏙 살. 많이 안 먹는. 음. 찢어 가지고 서 많이 캐치. 좋었는아 맞아. 그랬던 것보다. 튀만 말고 깔만 맞아. 음. 엄마 옛날 했나는안안 음. 먹을 음. 냉장고 열 그거 많이 는데 응! 음, 도 그렇게 해서 먹을까 봐. 그래맛있어 맛있어. <놀람> 석어야돼 뭐, 연유랑 섞인 거여서 석기는 알아 근데 엄마가 이제 변비에 진짜 직빵이야 나 이거... 너나 그렇지 아니야 근데 이게 그래, 엄마 돈채 라떼 돈채 라떼는 <웃음> 변비 라떼라고 응, 말해 관장 응, 응. 들 맞아 맞아 변비 라떼 <웃음> <웃음> 왜? 밤 <웃음> 음... 근데 이거 왜 시간 지나고 나서 까야 돼? 아 물기 좀 빠진다니 물기 있으면은 자꾸 물이 떨어지잖아 손에서 맺혀서 어떻게 까는 건데 한 집만 내고 같이 깔까면 돼 이렇게 속껍질하고 같이 잘 까져 좀 조심해 안 되면은 겉껍질 그 먼저 까내고 덥다. 응? 이렇게 됐네. 음. 이거 그냥 먹어도 되시고. 아우. 음, 하지 마라. 손도. <웃음> 하지 마. 아니 야 지금 이거 물기 때문에 그래. 벌레 오, 이, 뭐야? 리 이거, 저거, 저거, 저이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썩었지. 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 요걸로 밤잼 만들거지요, 밤잼. 무밥. 뭐 음. 맛있지? 응. 음. 뭐 사달라고 잘했네. 응. 음. DHT신가? DHT씨의 반말이랑 엄마 치즈블랑 세트인 게 있대 그게 15,000원이었어 음그러면 오늘은 집에만 이렇게 갑갑해서 혼자 실 나가서 놀려고 어,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어, 미니 미니 겟 레드 윗미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같이 하려고 나가는 것부터 찍으려고 영상을 켰어요. 오늘은 또 오랜만에 풀 메이크업을 할 겁니다. 사실 저는 백신을 1차만 맞을 생각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없었긴 한데 1차 맞고 부작용이 어 아예 없으신 분들이나 아주 미약하신 분들보다는 조금 있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2차를 안 맞으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무섭기도 했지만 의사 선생님 말로는 어 2차 때는 부작용이 더 심할 확률이 높으니까 안 맞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일단 가이드를 잡아주자면 안 맞는 게 나을 거다. 근데 선택은 너가 해라 해서 근데 엄마가 미약하지만 저랑 증상이 거의 비슷해서 어 그냥 2차를 맞자 라고 생각을 해서 2차를 맞은 상태였고 저는 엄마의 상황을 좀 지켜보고서는 다 똑같진 않지만은 지켜보고 어느 정도 비슷했으니까 어 엄마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나 내가 봤을 때는 2차를 좀 맞아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2차 맞자 라고 생각을 해서 금요일에 맞았고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그저께 백신을 그려, 그저께 맞았고 오늘 이틀 차고요 간단하게 1차 때 있었던 부작용을 말씀드리자면 맞고 난 날부터 팔이 좀 많이 뻐근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3일까지 뻐근해서 누워서 잘 때도 불편했었고요 네, 뭐, 팔 뻐근한 거는 남들 다 그러니까 그냥 팔만 뻐근한가 보다. 그래도 좋게 좋게 지나가려나 보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3일 아프고 나서 좀 있다가 한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목이 엄청 약간 목감기 심하게 걸린 것처럼 목이 되게 답답하고 불편하다 그래야 되나요? 가래 끼고? 약간 이래서 목감기 걸리려나?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언니는 일어나자마자 목이 칼칼하다고 하니까 목이 건조한 거 아니냐 그냥 물 많이 마셔라 하길래 그런 줄 알고 그냥 물을 많이 마시고 있었죠 근데 그날 밤부터 조금 조금씩 미세하게 숨쉬기가 힘드면서 숨쉬기 힘드니까 약간 호흡을 빨리 하잖아요 호흡을 빨리 하게 되니까 심장 쪽이 약간 이 가슴 딱 가운데 쪽이 묵직하게 약간 좀 누가 누르는 것처럼 불편하고 아픈 거예요 저는 그런 증상을 처음 느껴봤기 때문에 살면서 그 말로만 듣던 가슴 통증인가 싶었어요 근데 이것도 뭐딱 첫날이었으니까 처음이었으니까 좀더 지켜보자 했었죠 그래서 이, 이, 이틀 때도 조금 더 심했었고 3일째 됐을 때도 그나마 좀 나아진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낮에 핸드폰을 막 하고 있는데 뭔가 눈 부분이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약간 무슨 모기 물린 것처럼 약간 이렇게 쌍꺼풀 선 맞춰 가지고 부어 있길래 이건 뭐지 알레르기 올라오는 건가 이러고 있었죠 근데 이게 또스타일는 먹고 나서 조금 괜찮아졌길래 괜찮은가 보다 하고 있... 그 다음에 이제 뭐밥 먹고 뭐 조금 밖에서 있다가 집에 들어와서 핸드폰을 하는데 오른쪽 눈이 그 아침이랑 반대쪽 눈이죠? 아침이랑 반대쪽 눈이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이런 내가 눈두덩이가 그래서 긁었어요, 계속. 근데 긁으면 긁을수록 내가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는데 핸드폰이 이렇게 작게 보이는 느낌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부으면은 이렇게 돼요. 눈이 약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달랑 말랑 해요. 너무 부으면은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껴졌어요. 내가 눈이 붓고 있고 내 눈이 점점 감기는구나를 느껴져서 거울을 봤는데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해서 엄마가 거실에 있었어가지고 엄마들 보여줬는데 어 이거 한번 그냥 먹어보자 해가지고 약을 일단 먹었죠 아빠가 모습을 보더니 이건 병 가봐라 넌 지금 가슴 통증도 있고 숨 쉬는 것도 힘든데 두드러기도 같이 나는 거 보면은 병 가봐라 해가지고 어 일주일 지나고 그런 증상이 있기 딱 3일째 되는 날에 병원에 갔었고요 그때 두드러기나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있는 거다 보니까 어, 좀더 지켜볼 수밖에 없대요 상황을 그러는 대신 이렇게 눈 간지럽거나 이런 거는 항히스타민제를 처방을 받고서는 하면 은 조금 나아질 수 있다고 많이 훨씬 좋아진다고 해서 그거를 약을 처방을 받고 그거를 한 며칠 복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그 두드러기 나고 눈 간지럽고 이런 거는 바로 없어졌어요. 사실 타일에는 먹고 바로 없어져서 괜찮았고 어, 가슴 통증이 그래도 그날 사, 셋째 날에 병원에 갔었잖아요. 그리고 이틀 더좀 그러다가 괜찮았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 주에 갑자기 제가 알바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알바를 하고 나서 순간적으로 가슴 통증이 살짝 있었고 딱한번그 다음 주에도 약간 그런 식으로 미약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때쯤 병원에 가서 백신을 맞아야 될 쯤이었어요. 예약 날짜가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 상담을 한두 차례를 했죠.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정말로 근데 1차 때가 아픈 사람이 2차 때안 아프다는 얘기도 많고 1차보다 2차가 더 아팠다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진짜 사람마이 사람이라서 고민을 진짜 많이 하다가 정말 냉정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두드러기도 바로 그냥 약 먹으니까 나아졌고 더 심한 부작용 후기를 보니까 저처럼 가슴 통증이 있는데 한 달이 지나도 안 없어지는 분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맞기로 했어요. 저는 5일밖에 그런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맞아도 되겠다. 정말 정말 아프면은 약 먹으면 될것 같고 약으로도 괜찮았으니까 맞으려고 한 거였고요. 네, 일단 그래서 맞았어요. 이틀 전에. 아 근데 꼭 이래. 꼭뭐 하다가 말이 한번 시작되면 계속 말을 해. 제가 오늘 혼자 나가서 운다 그랬잖아요. 갑자기 영화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즘 워낙 좀 영화관 가기 좀 그렇긴 하잖아요. 근데 마스크 잘 끼고 다녀오려고요. 너무 답답해서. 제가 아까 영화관 영화를 예매를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엄청 비싼 거예요. 원래 비싸도 11,000원이었는데 15,000원인 거예요 뭐야? 왜 이렇게 비싸? 이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주말은 더 비싸다고 했던 거를 기억을 하기도 하고 거기가 컴포트 시트라고 되게 편안하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공간인가봐요. 거론 데를 처음 가보는 거였거든요. 근데 15,000원인 거예요 거기는 그래가지고 최대한 포인트 긁어 모아가지고 <웃음> 조금 싸게 가는 겁니다. 이게 어필거 주시팡틴트 이고요 넌 나에게 사과 라는 컬러예요 쌩얼에도 괜찮고 촉촉하게 바르기 딱 좋은 틴트 근데 단점 이렇게 웃는다는 거 오늘은 조금 쌍큼 뽀짝하고 싶으니까 뮤트뮤트한 로즈빛도 로 왜냐면 니트도 약간 요런 느낌이라서 여기 있는 팔레트로 이거 두 개를 했고요 아까 썼었던 블러셔 요 블러셔 색깔 요거를 추가를 해줍시다 눈. 쌍꺼풀 있는데만 해줄게요 아이라인을 가이드로 한번 그려줄 거예요 그리고 요 앞쪽도 살짝만 해줄게요. 짠! 아주 새침 아주. 요두 번째 컬러랑 요 제일 끝에 컬러랑 믹스해가지고 삼각존을 좀 채워줄게요. 항상 하던 것처럼 이거 베이지 컬러 묻혀서 약간 베이지 컬러를 딱 포인트로 이렇게 올려주면은 진짜 자연스럽게 애교살이 튀어나와 보이거든요? 짠! 화장 다 했어요 요런 느낌 아, 조금씩 비오네? 오늘은 연휴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오늘은 낮에 하루 종일 편집하고 좀 쉬고 밥 먹고 하느라고 지금 9시가 다 돼가는 시간인데 오늘이 다 가기 전에 이렇게 한번 오늘 첫 도전하는 젤네일 셀프 젤네일을 해보려고 해요 같이 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켰거든요 일단 큐티클 제거를 할수 있는 리무버를 큐티클이 생긴 부분에다가 짠 이렇게 큐티클 제거도 해줬고 그 다음에 손톱 쉐입도 조금 다듬어줬어요 근데 손톱 쉐입을 제가 이런 우드 스틱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걸로 조금 갈았는데 너무 세게 갈았는지 손톱이 좀 약해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근데... 베이스 젤을 긴장된다 왼쪽부터 얇게 한번 발라볼게요. 자, 나머지 큐어링 해주고 올게요. 젤 클리너로 베이스 큐어링 한 거를 닦아내주고요. 왼손만 먼저 컬러를 조금 발라볼까봐. 일단, 요 화이트, 퓨어 화이트 컬러랑 요 그레이 컬러를 같이 발릴 건데 이런 엄지랑 여기랑 여기를 흰 색깔로 하고 요렇게를 그레이로 한번 해봅시다. 일단 요렇게 발랐거든요. 보이실란가요 한번 큐어링 해볼게요. 뭔가 울퉁불퉁해져 있을 것 같아. 어, um. <웃음> 보이시나요? 첫 코치고 나 빠야. 그래도 닦아보면 좀달르지 않을까. 한코더 발라 보기 위해서 밑에다 대고 해볼게요. 일단 요 정도만 해봅시다. 근데 이거 되게 망했지만 재밌다. 음.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이제 나머지도 한번 해볼게요. 약지랑 여기 어디죠? 새끼손가락. 그 다음에 이두 손가락은 이 컬러로 발랄 건데 지금 흰 색깔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막 울퉁불퉁하고 너무 더럽고막 너무 별로예요. 일단 요렇게 발렸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야식을 먹을 거예요 야식 먹고 왔어요 아니 아까 이렇게 흰색 한 거는 좀 울퉁불퉁하고 막살 옆에 다붙고 해도 좀 나쁘지 않았는데 이게 덜 말린 상태에서 클리너로 지워버린 거 같더라고요. 다 벗겨졌어요. 색깔이 보이시나요? <웃음> 다 벗겨져가지고 어, 이걸 다 지울 순 없잖아요. 젤이라서 그래서 위에다가 덧잎 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덧잎힐 건데 이게 왜 그러나 했는데 언니가 큐어링을 너무 짧게 해서 그런 것도 있다고 해서 이번엔 큐어링을 한 번에 60초로 할 거고 최대한 얇게 발라봅시다. 얇게 발린다는데 좀 두껍게 발리긴 했거든요. 어떠신가요? 아, 색감이 너무 안 보여서 너무 아쉽다. 큐어링 해볼게요, 한 번. 여기 두 개를 큐어링을 지금 90초를 했거든요. 근데 그 약간 말른 느낌이 안 들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지우면 또 벗겨질 것 같긴 한데 안 지울 수 없으니까 이 컬러가 이상한 건가? 아니 하얀 색깔은 더 두껍게 발랐던 것 같은데 하얀 색깔은 괜찮았거든요 색깔이 묻어서 나오네 아니면 흰 색깔도 묻어서 나왔는데 흰 색깔이라서 티가 안난 거일 수도 있고 일단 지우면 여기 중지 손가락이 좀 벗겨져 있는 상태고 부분 부분이 이렇게 좀 연해진 색감이거든요. 일단 흰 색깔 부분에는 탑젤을 먼저 그럼 발라줄게요. 흰색 부분에는 탑젤을 먼저 발라주고 회색 부분은 한번더 고민을 해봐야겠어. 이게 탑젤이 불린 건지 연 불린 건지 일단 큐어링을 해줍시다. 요 손톱 옆 부분은 추가적으로 발랐고요. 요 손톱은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아서 요 손톱엔 탑젤을 발라서 같이 큐어링을 해줄게요. <목소리> 여러분 이렇게 왼손은 일단 됐어요. 대충 보여드리자면 이런 느낌이고요. 반대 손도 똑같지는 안 하고 뭐. 여기 흰색이면 여기 뭐 그레이 해가지고 요렇게 식으로 할 거고 후다닥 해봅시다 한번 원컬러만 <목소리> 뭐 해도 확실히 코컬러 안한 거랑 확실히 다르네 그레이 컬러가 참 걱정입니다 근데 그냥 요렇게 봤을 때는 살에 묻은 거 사실 며칠 지나면은 손 닦고 이러면 다 없어지거든요 며칠 더 봐야 될것 같아 근데 오히려 그레이가 좀잘 벌린 것 같긴 해요 띵 지금 오른손 큐어링 중이에요 최대한 정교하고 얄팍하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할까 약간 이트까지 그냥 빠르게 하고나서 큐어링을 한꺼번에 할게요 뭐 얼떨결에 꼭 해보고 싶었던 셀프젤레이를 하게 됐는데 최악 인것 <목> 뭐 같아요 여러분 이제 모든 컬러를 입히는 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탑젤을 마지막으로 바르는 거를 해주고 끝내줄게요. 젤 클리너로 한번 저의 첫 셀프 젤레이를 같이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결과물은 정말 정말 엉망진창이고 막 살을 다 먹고 막 울퉁불퉁하고 색깔 막다 막 올록돌록하고 해도 이렇게 한번 처음으로 해봤어요. 이렇게 오늘 연휴 브이로그를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이 어, 완성샷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안녕! 짜란! 왼손은요.